네 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자 오늘은 어, 뭐 고민 많이 했는데 어, 4월달 모의고사 한번 쭉 같이 읽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 4월달 모의고사 한번 촬영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이 좀 전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게 이게 이제 광고가 붙어야 된대요 그러려면 플레이 타임이 많아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돌려서 봐주시면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 여러분들께 좋은 음성을 들려 드리려고 마이크 유선 마이크긴 이 한데 굉장히 감도가 좋아요 목소리 좋죠 <웃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2019년도 방문각 4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좌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어렵게 뭐 여러분 좌절시키려고 낸 문제 아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문제를 직접 펼쳐놓고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집원은 소관청의 부양이 맞는데요. 시군구 이게 틀린 거죠. 동 리별로 붙입니다. 무슨 동몇 번지 그러잖아요. 집원 붙일 때 무슨 리몇 번지에서 집원 부여 지역이라고 하지 시군구는 아닙니다. 집원 부여 지역으로서 동 리별로 붙이게 됩니다. 나머지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준용하는 거는 꼭내니까 알아두세요. 확정 측량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게 축척 변경도 있고, 또 지번 변경이나 뭐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도 있죠. 그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다음에 지목 문제 꼭한 문제씩 나오죠. 여기서는 용출이 있으면 광천지라 그랬잖아요. 광천수 그러면 안 되고, 광천지 그랬죠. 요거 틀린 거고요나머지 일반적인 건데, 특히 소규모 나오면 국어라고 했었죠. 인공적 수로나 소규모 수로는 국어다라는 거. 다음, 여기 이제 면적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1, 2번 세트, 3, 4번 세트, 빤하잖아요. 딱 정해진 겁니다. 여기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면 0.1이고 최소가 0.1이다. 그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0.5 기준으로 해서 1이다. 이렇게 해서 딱 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다 맞는 말이고요이걸 이제 위아래로 썼거나 하면 틀리게 되겠죠? 자, 답이 5번인데, 어, 현경이는, 어, 측량은 측량인데, 어,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지 않는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만약에 얘네가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라는 말이 붙었을 때만 면적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부 측량은 측, 면적 측정이 맞아요. 그런데 이두 개는 예외다라고 많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다음 예, 여기 4번에 보시면 자 상식적으로 높낮차이가 없대요. 근데 하단부가 어디 있어?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라고 해줘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하단부가 있는 거죠. 그냥 읽어보면 틀린 지문인 거빠하잖아요 차이 없는데 하단부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판사 공간 아시죠? 판사 공간. 도시개발 사업이나 판결이나 그렇죠? 공공사업이나 도시관리계획서 이럴 때는 걸칠 수도 있다. 원래는 못 걸치지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기 인접도면의 연결순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색인도라고 하죠 색인도 연결하는 거 색인도 뭐 일남도라든가 뭐 연속지적도 이러면안 돼요 예, 그래서 색인도가 됩니다 도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들어가는 거 일단 소재지번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고요 지목은 어, 지적도에도 있는 거죠 경계는 도면에 그리는 거고 자 여기서 사은 면적밖에 없겠네요 토지대장, 임야 대장는 면적이 써있고, 다른 장부에는 거의 면적이 안 써있습니다, 면적.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경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좌표가 들어갑니다. 경계는 도면에 그리는 선인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 대지권의 비율은 말 그대로 대지권 등록부. 요것도 대지권 등록부죠. 예, 근데 도면에는, 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 및 부호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는 도면에 그리는 거예요. 위치를 도면에 그린다. 이렇게 보세요. 답이 4번만 들어갑니다. 부호미 부호도가 있어야 좌표를 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려놓고 1번점, 2번점, 3번점 이래가지고 부호를 써야 좌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만 됩니다. 뭐, 첫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구매하실 거는 없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8번에는 전산자료 이용이죠. 이게 개정상으로 승인 절차라는 게 없어졌다고 배웠어요. 나머지도 알아야 됐지만 이거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승인 제도가 없어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죠. 그 만약에 전국 단위라면 장관이나 시도사 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거고요. 시도 단위라면 시도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라면 소관청에 어, 자주좀 이용하자 라고 신청을 하는 네, 이런거죠 이때 미리 심사를 받고 승인은 받을 필요 없고 또 심사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죠 이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 어, 이 지자체장이라든가 관계기관장들이 할 때는 심사 안 받고도 바로 쓸수 있다 또 자기 땅이거나 그 아버지 거였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 받지 않냐 할수 있다 다 맞죠?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는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9번 보시면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2번은 지목변경 대상이에요. 토지 형질변경돼서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목변경 대상이죠. 지목변경인데 요건 이제 보시다시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와 있죠. 자 등록전환 같은 경우에는 등록전환 이미하대장에서토지정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집적거든. 어, 또 산지관리 법 건축법에 따라서 형질변경하고 집지고 그러니까 등록전환하고 지목변경하고 같이 하자 이거죠. 또 등록 전환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지목만 바꾸는 거예요. 지목 변경. 나머지들도 전부 등록 전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만 됩니다. 이건. 사실은 뭐 크게 구별하실 게 아닌데, 좀 오버해서 내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어, 등기 촉탁, 알수 없는 거 나오면 그냥 신규 등록이에요. 만약에 신규 등록이 없으면 소유자 변경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량 대상이 아닌건뭐 합병이지 뭐 합병이죠. 그렇죠? 합병. 아니면 지목 변경이에요. 이게 딱 정해진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 맞추세요라고 드린 겁니다. 자, 적부심사는요, 소유자나 이해관계이나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합니다. 수행자가, 공사하고 업자죠. 공사업자, 업자 수행자니까. 빠지는 거는 소관청 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간단한 문제죠. 소관청이 검사를 하는 거지, 청구를 할게 아니잖아요. 이 측량 다 끝나면 검사하는 주체가 소관청이 되는 겁니다. 다음, 등기법 보시죠.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점유권, 유치권, 뭐, 분명기지권다안 되잖아요. 근데, 구분이 들어가는 건 지상권 밖에 없죠. 구분 지상권. 뭐, 구분 들어가는 건 뭐, 어, 구분 소유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나, 여기서는 예, 구분 지상권 밖에 없어요.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틀린 거. 자, 보세요. 같은 부동산의 순서는, 그, 그 순위는 순서에 따른다. 뭐, 순서대로 가는 건데, 같은 군은 순위번호, 다른 군은 접수번호. 갓순다 접. 그랬잖아요. 이거 아, 전형적으로 틀린 거고요. 나머지들도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거 대지권 나오면 접수번호라고 했었죠. 자, 요거 2번만 틀렸습니다. 자, 유효한 등기 볼게요. 관할 위반인데, 실차 관계 법은 아무 필요 없어요. 무효요. 관할 위반이면 볼거 없어. 무효. 자, 멸시된, 없어진 건물 등기를 새 건물에 쓰겠다. 뭐, 아딴 건물인데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중간생계약 했다. 이거는 용서 안 된다 그랬죠?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위조한 매매 계약서로 이전이겠다. 이것도 계약이 없는 거예요. 위조한 매매 계약은 아예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면 그 사람 거가 맞잖아요. 근데 등기까지 했다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봐줘야 되죠? 자, 그래서, 1, 2, 3, 4다 무효로 보고요. 5번만 유효입니다. 여기서 4번을 조심하실게 매매계약서가 위조됐으면 계약이 없는 거예요 등기에서도 무효인데 이게 나중에 계약서 쓰면 다시 유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계약서를 적법하게 썼단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무효입니다. 요건 유효가 돼요. 다음 등기 효력으로 볼수 없는 거 그랬죠? 자, 등기 효력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물권 변동이고요. 그다음 대항력, 순위 확정력 추정력이에요. 근데 추정력이 보시면 우리는 등기니까 등기 추정력이에요.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 등기 없는 거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력, 바로 등기 추정력은 인정을 하고요.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서나 써라. 등기된 부동산에는 등기 추정력이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란 건 20년, 점, 20년 점유, 20년 점유취득효가 등기를 미리 해놨으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만 점유한다. 그래서 등기가 10년 점유 20, 20년 점유를 10년 점유로 단축한다. 어, 요런조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을 인정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틀린 거.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요거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네,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의 기록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하고요 증명서 열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한 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증명서나 열람할 때는 한동 전체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 표제부 각고 얼굴을 다 합쳐야 한개 기록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언뜻 보면 비슷한데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거는 그냥 구분 건물이고 이거는 증명서 발급이 고 구분 건물의 증명서 발급이 다릅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해서 한동 전체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 표제부 각고를 합쳐서 합쳐서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한개 기록으로 봐줍니다. 자 됐고요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제 18번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에 의하는 등기죠 상속 단독 그러잖아요 보존등기도 단독이고 보존등기 단독 보존등기 말소 단독 그죠 신탁은 수탁자 단독 근데 여기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같이 말소를 해야죠 그래서 공동 말소입니다 자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표지를 신청서에 쓰고요 등기 원인 목적 써야죠 무슨 무슨 등기서 받아주세요를 써야 돼. 근데 대장은 별도 정보로 내는 거지, 신청 정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대장 정보 들어간 경우가 소유권 보존 등기나,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멸실이나, 요럴 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신청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 첨부 정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요. 어, 법원에 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죠. 그러나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구별 잘하세요. 이의신청서는 등기소고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들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의신청은 새로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집행정조력이 없다. 이런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죠. 있다 없다 바꿔서. 다음 21번 저당권도 한번 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또 소유권까지죠 세 가지. 지상, 전세, 소유권은 저당이 목적이 될수 있어요. 자, 일필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죠. 토지 일부잖아요. 토지 일부는 저당을 못 잡아요. 지분은 잡아도 토지 일부를 잡으면 그 나중에 경매 넘길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번 틀렸네. 그 다음에 채권액과 채무자 꼭 써야 되고요. 자 저당권이 이전될 때는 채권도 같이 이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도 저당 잡을 수 있죠. 지분 경매로 팔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만 틀린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 된 거예요. 다음 보존등기는요, 제가 장, 판, 수, 특 그랬는데, 특은 건물만이라고 했죠. 장판, 수, 특의 특은 건물만. 이게 지금 토지잖아요. 문제 토지라고 써놨으니까 깜빡하고, 이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판, 수, 특, 어, 답이 없네. 그럼안 된다고요. 그죠? 대장상소유자나 그 상속인. 그죠? 또 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판결을 받았거나 수용받았거나. 그런데,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을 받았으면 이건 건물만 되는 겁니다. 토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23번도 볼까요? 유중이죠. 유중은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유중 공동, 단독 틀렸죠? 공동이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관이 오지랖을 부려서 이거 안 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유류분 침해도 일단은 받아줍니다. 자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죠. 바로 수중자한테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유중의 효력은요 특정이냐 포괄이냐에 따라 달라요. 포괄유중은 등기 없이도 바로 가지만 특정유중은 유언장에 특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 번이 맞습니다. 자, 좀 빠르긴 했지만, 자, 빨리 빨리 보셔야죠. 자, 말소등기 마지막 문제네요. 자, 틀린 거. 어, 일단 소멸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등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정에 관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등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 있는 약정이니까 등기할 수 있고 그럼 제3자한테 대항력도 생기죠. 자, 사망으로 소멸한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약정이 돼 있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증명하면 단독 말소가 되는 거고요. 소재불명도 단독 말소죠. 대신에 이때는 재권 판결 또는 공시 최고 재권 판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를 할때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이 쓰이지. 없으면 각하당해요. 그러면 승낙서만 들어오면 그 제3자 권리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직권말소를 당하죠. 그리고 맨날 수업할 때 제가 주종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주종관계.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어, 종이 아프면 지면 아프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권말소로 같이 지워집니다. 별도 신청 필요 없어.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월달 모의고사를 쭉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다음 달서부터도 이렇게 모의고사 있으면 한 번씩 쭉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영상을 생각하다가 모의고사 해설해 드니게 낫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찍어 봤습니다. 조만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